안녕하십니까 3월 14일자 해외선물 미국옵션 원기중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선물 김억수입니다 그럼 해외주요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모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미증시는 주말 실리콘밸리은행 사태로 인한 여파로 은행 관련주들이 관련 하락하며 출발했는데요 미국 정부의 개입과 문제되던 은행들의 유동성이 안정적 수준이라는 발표에 반등했습니다 특히 달러 약세와 금리 급락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2% 상승하는 등 대형 기술 주가 강세를 보이며 나스닥은 상승했네요. 미국 기대인플레이션이 하향 조정되며 물가가 안정된 모습을 보인 가운데 국채금리는 급락했습니다. 원유는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안전자단 선호 심리가 여전히 높다는 점이 부각되자 하락했는데요. 중국의 경기부양 정책 기대로 하락폭이 축소됐습니다. 뉴욕 연은의 소비자기대 조사에서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4.95%에서 4.23%로 크게 둔화된 모습인데요 기대 인플레이션의 둔화는 연준의 금리인상 기조 완화기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증시에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연준의 속도 조절 가능성도 꽤나 높아진 상황입니다 다음은 유진선물 고객들의 매수매더 포지션 동향을 통해 나스닥 장세를 분석해볼까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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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낯상은 11,700포인트에서 지지가 예상되며 12,400포인트에서 저항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지선인 11,700포인트까지 하락한다면 다음 지지선인 11,500포인트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마지막으로 금일 발표될 펀더멘털 이슈에 관하여 당사에 상장된 50개의 미국 주식 옵션과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3월 14일 금일 주요 경제지표 발표는 한국시간으로 오후 9시 30분에